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사후정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후정산 제도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주기간에 제출하면 공사 예정 금액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사후정산제 적용공사 범위를 살펴보면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를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정산제도 보험료 정산 절차를 살펴보면 공사 계약 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사후정산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전제조건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후에 해당 현장으로 일용근로자 취득신고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이 사후정산제도에 관한 관련법을 한번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보자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이 보험료 등의 비용명시 및 정산 이항을 살펴보면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법 3항을 살펴보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는 라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정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